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솔리드웍스 파일을 솔리드웍스 컴포즈에서 불러오는 옵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파일 한번 열어 보시죠. 열기하시면 파일이 이렇게 두개 있을 겁니다. 요거는 단품 파일이고요. 요거는 어셈블리 파일입니다. 자 따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거 어셈블리 파일 보이죠? 카티아 파일하고 될수 있으면 똑같이 만들려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단품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예. 컴포즈에서요. 파일 열기하있습니다 이거죠. 솔리드 파트. 만약에, 이 솔리드 웍스 기본 디폴트 옵션 있죠. 이걸로 불러오면 어떻게 불러까요 파일을 매개 파트에 하나로 액트로 병합되고, 메타 속성 가져오고, 몇 가지가 체크되죠. 네 개가요. 어, 열려있다는 얘기네요. 이걸 네, 일단 닫아야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덤프파일,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 보죠. 디폴트 옵션으로 해서, 어, 이게 여자 옷 열려있다고 그러죠. 아, 이거까지 닫겠습니다. 열기, 디폴트 열기 하면, 뭐 어셈블리 파일에서도 단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오죠. 하나로 통합돼서 넘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뭐 특별하게 그렇죠? 하나로 통합돼서 넘어오고 공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넘어오질 않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예, 면적이라든지 볼륨 같은 건잘 넘어오죠? 사용자 속성도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랑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서로 공업이 잘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단품 파일 가져오는데 병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고 불러오면 이제 음... 이렇게요. 솔리드 형태로 넘어오고 공면도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거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만약 병합한다고 그러면 이게 통째로 하나로 넘어오겠죠 빨리 열기하겠습니다. 병합을 해보죠. 병합만 했습니다. 공면 넘어올까요? 이걸 선택하고 변환되면서 예, 공면도 넘어오는데 통째로 하나로 넘어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카티하고 똑같죠? 자, 이번에는요. 인스턴스 네임 있죠? 어셈블리 파일을 한번 가져와보죠 액터로 병합하는데 인스턴트 네임을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열어볼까요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솔리드벅스를 좀꺼기에는좀 어, 그렇고요 예, 열어보죠 이렇게 아까 전에 카티와 약간 차이가 있죠 카티아는 점 1이라도 있었죠 점1 1이라고 있었는데 얘는 아예 없죠 죠그렇 보라색 이렇게 넘어오죠. 근데 만약에 파일 열기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두 개를 다체크해 보죠 병합하고 인스턴스 이름 가져오기 하면 얘는 이렇게 넘어오죠. 다시 1, 다시 2, 다시 3 이렇게 넘어옵니다. 카티아는 어떻습니까? 카티아 같은 경우는 파트 넘버가 따로 있고 인스턴스 네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 가로 열고 이렇게 넘어오죠. 카티아처럼. 근데 솔리드벅스에서는 인스턴스 네임을 따로 지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뒤에다가 다시로 다시해서 숫자가 붙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병합하니까 보라색이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요 아이콘 모양 있죠? 요 색상, 녹색이냐, 하얀색이냐, 뭐 보라색이냐, 뭐 그런 색상도 좀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속성 가족이나 당연히 메타 속성 가족이겠습니다. 입체로 반입하면 당연히 이걸 해제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제하면 개별면으로 해서 가져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병합하면 안되겠죠? 이렇게 각각 개별면으로 해서 넘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알렇죠 다시 한번요. 열기하는데 이번에는요. 어 예, 병합하면서요. 입체를 가져오면서 면적 부피, 관성축, 점, 곡선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렇죠? 열기해보면 이 단품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예. 아, 병합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통째로 병합돼버리니까 당연히 그런 정보 있죠. 정 정보 같은 정보를 못 가져와 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병합을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이런 밑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때는 병합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점이 넘어오나요 못 넘어오고 있죠 한번 열어볼까요 단품 파일 열기하면 제가 이점 같은 걸 찍어놨는데 점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못 넘어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스케치 같은 게 넘어오나요 여기는 지금 못 넘어오고 있죠 카티아에서는 어떻습니까 넘어왔었죠 알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요. 좌표계는 어떨까요? 좌표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좌표계 있죠? 못 가져옵니다, 이거. 그렇죠? 팔 열기 하있습니다 병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좌표계 가져오게 해보죠. 가져오면, 선택하고 열기 해보죠. 다른 포럼에서열려있어 그렇죠? 닫고, 열기, 좌표계, 가져오냐면, 못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못 가져오죠? 예.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트리 구조가 카티아하고 솔리드 웍스는 약간 차이죠. 당연히 프레임이 차이가 있으니까 트리 구조가 왼쪽에 떠는 트리 구조 있지 않습니까? 트리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축이 어떻습니까? 파트 바디 바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 있죠? 무슨 얘기죠? 이 트리 구조에 보시면 따로 밖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의 피치 형태로 해서 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축이 그냥 음, 무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처 가족이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일해 보자 그런데 텍스처 가족이 있죠 가져오면 가져와질까요 얘도 정상적으로 안 가져와지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고 <웃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텍스처 가족이 명미 체크되어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어 커트에다가 붙여놓은 데칼 이미지가 가져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옵션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져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3리드와 컴포즈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리드스컴포저에서는 그렇고요 PMI 정보는 어떨까요 이 가져옵니다 여기 보죠 여기 보시면 투 e 러런스 애널리스트라는 폴더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죠 들어가면 한번큰 아이콘을 볼까요? 예,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열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PMI 정보는 깔끔하게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디였죠어 제가 왜 여기서 열고 있죠? <웃음> 솔리드옥스가 아니라 컴포즈에서 열기해야겠죠? 이, 이, 파일을 PMI 정보, 텍스, 어, PMI 정보 가져오기 체크하겠습니다. 못 가져오나요? 잠깐만요. 자,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PMI 정보 못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티아 파일만 정상적으로 가져오나요? 자, 한번 보자. PMI 정보 카티아 버전 오브 파일에 PMI 정보를 가져온다. 그렇죠? 솔리드웍스에서의 어떤 PMI 정보를 가져오나요? 못 가져오고 있죠. 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PMI 정보라기보다는 예, 여기 딥 익스프레스 요 부분이죠 이런 정보를 못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음, 카테파일에서는 불러와지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작업한 작업들이 PMI 정보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못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컴포즈에서 소리드웍 파일이나 컴포즈 파, 어, 카티아 파일 또는 엑스 파일 또는 인벤터 파일 뭐 이런 여러 개의 파일을 각각의 옵션을 통해서 불러와주면서 어떤 결과 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델링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해서 컴포즈에서 불러와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안그러고 어, 엉뚱하게 작업해놓으면 엉뚱한 결과로 해서 가져와지니까 그런 것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요 파일을 매개 변수의 하나의 액터를 병합 요거를 체크하느냐 마느냐 인센스 이름 가져오느냐 마느냐 메타 속성 가져오느냐 마느냐 그쵸? 그 다음에 숨겨진 거 있죠 그 다음에 입체 뭐한요 다섯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지만이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일단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꼭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요는 엑셀한 말은 병합하지 않은 경우. 요는 병합한 경우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병합하지 않은 경우 어셈블리 파일을 불러왔을 때 병합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낱개로 론다 그러면 병합해 버리면 이 속이 한 덩어리로 뭉덩거려서 이렇게 온 거죠. 카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병합 단품을 불러올 때 병합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 병합하면 하나로 어셈블리 파일 병합하지 않으면 낱개로 개별적으로 속에 있는 정보가 다 들어오죠. 병합해버리면 하나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